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마침내 라는 표현은 이때 사용하는 것이 맞겠죠.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에서 미국 전체 은행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그동안에 긍정적에서 마침내 부정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자,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최고의 신용국가입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의 신용국가인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좀 불안해진다고 하면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물론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세계 모든 자산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데 가장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많은 돈이 대부분 은행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디스에서 미국 전체 은행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마침내 부정으로 전환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 만약 한국의 금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구체적으로는 내가 가입한 은행, 예금은 안전할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도 있으나 미리 대비해서 준비해서 손해볼 것은 전혀 없죠. 자, 최근에, 그러니까 무지서가 미국 전체 은행과 신용등급을 부정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많이들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았죠. 미국 실리콘 밸리 뱅크 은행, SVB 은행, 그리고 실버게이트 은행, 시그니처 은행 등이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SVB 은행이라고 일컬어지는 포스터 리퍼블릭 은행도 위기설 유동성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자, 물론 미국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연방은행은 예, 모든 예금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예금자 보호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인당 인당 5천만 원이지만 미국은 인당 2만 5천 달러 그러니까 한 3억 3천만 원 정도까지는 보증하는데 그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도 전액 지급 보증을 하겠다고 연방은행에서 결정했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지난 며칠 동안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한 것을 보면 즉 앞서 말씀드렸던 몇개 은행들의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한 것을 보면 미국인들은 은행 시스템에 안전하고 필요할 때 예금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급한불은 일단 껐습니다. 껐는데, 자, 그렇다고 불씨까지 꺼졌을까요? 연기까지 꺼졌을까요? 자, 우선, 파산한 은행, 최근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들의 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은행들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한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대부분 지역에 국한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실리콘 밸리 은행 대표적인데 실리콘 밸리 우리가 IT 그죠 벤처 기업들의 세계 최대의 세계 최대의 단지죠. 실리콘 밸리 은행은 바로 실리콘 밸리에서 그 지역에서 벤처기업, 스타트업 자, 이런 자금들을 주로 관리하고 있었던 은행입니다. 다른 은행들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개인소비자금융, 즉저 같은 뭐 천만원, 이천만원 이런 금융이 아니라 기업금융 등 예금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즉 기업 단위의 예금, 또 인출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예금자 보호, 초과 예금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우에는 90% 이상입니다. 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에는 68% 이상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은행들하고 한번 우리 국내 한국 은행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지난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저축성 예금 계좌에서 90%는 1억 원 이하입니다. 1억 원 이하. 그러니까 90%는 다 소매금융, 저와 같은 개인금융에 지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개인금융에 지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돈을 모으기는 좀 번잡하지만 예금자가 많으니까 만약의 경우에 유동성 위기에서는 크게 그렇지 않은 지금 결과적으로 망하게 된실콘벌리 은행이나 이런 은행들에 비해서는 훨씬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왜냐하면 큰 돈이 한꺼번에 나가버리면 예컨대 90% 이상이 예금자 보호 초과 예금인데 큰 기업들 자금이 그냥 순식간에 나가버리면 순식간에 망하거든요. 자 이런 특징들이 있다. 자, 세 번째는요. 자산의 50% 이상 예금을 받으면 그 예금 받은 돈을 금고에 넣어두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굴려야 이자도 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예금 자산의 50% 이상을 그들 은행들은 투자를 하고 있더라. 그런데 예, 실리콘밸리 은행, SVB 은행 같은 경우에는 채권 상품의 60% 이상 또 실버게이트 은행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전문 은행이었고 시그니처 은행은 부동산, 가상화폐 등등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즉 투자 상품으로 많이 굴리고 있더라. 투자가 좋으면 괜찮은데 그게 나빠지면 급격하게 예금, 직업불능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받은 수탁, 적 예금들을 어떻게 굴리고 있을까? 한국의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20% 이하에서 자산을 투자상품으로 굴립니다. 유가증권 채권 등등으로. 그런데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말 기준 자금운용 현황을 보면 가계, 기업 등 대출 채권이 75%입니다. 즉 예금을 받아서 이자 장사 이자 장사 한다고 또 욕을 많이 들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금융기업 즉 은행들의 안전성은 크게 높였다라는 거죠. 반대로 금융자산, 유가정권, 채권이나 이런 비중은 17.7% 정도. 대체로 이것은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미국은행들도 투자상품에 대한 비중은 그닥 높지는 않습니다. 한 20% 정도가 대체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따라서 앞서 이제 어 망하게 된 그런 은행들의 특징은 투자상품이 지나치게 몰려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일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부 특수한 은행 파산, 자, 이런 은행들이 파산한 것은 일반적인 은행들이 아니다. 아주 특수한 은행들이었다. 그래서 자, 그것으로 인해서 금융시스템 위기 가능성은 낮다. 특히 우리 한국 국내 은행들은 더욱 그렇다. 이런 결론은 일단 냅니다. 일단 냅니다만 그러나 금융 불안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고 또 연기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한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제목 시작할 때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에서 미국 은행권의 영업환경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전체 은행 시스템에 대한 등급을 그동안의 안정적에서 마침내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불씨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연기가 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영업환경, 은행들의 영업환경이 빠르게 악화되는 원인이 무엇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금리 인상이죠. SVB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게 된 것도 채권의 60%인데 이 채권이라는 상품이 금리가 계속 올라버리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자그 때문에 망하게 된 거거든요. 즉, 금리 인상. 자 그런데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의 모든 은행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예 근데 미 연방예금본공사 FDIC에 의하면 지금 이제 미국 은행 업계는 보유 정권에서 총 6천억 달러 이게 원화로 한 사람은 약 780조 원 정도인데 그 정도 이상의 미실은 손실이 있다고 추산합니다. 즉,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실리콘밸리은행은 예금 인출 사태가 생기니까 팔아서 줘야 되니까 할수 없이 손실을 확정짓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직 예금 인출 사태가 없는 대부분의 일반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손해가 나 있습니다. 그것을 팔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미실은 손실이라고 하는데 자, 미 실은 손실 규모가 780조 원이라고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추정할 정도로 대부분의 은행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융 환경, 업, 영업 환경이 악화되어 있다는 것은 비슷하다. 근데 중요한 것,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자, 최근 미국 금리의 상단 그러니까 목표 금리를 기존의 5%대에서 6%대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물론 최근에 은행, 몇몇 은행들의 파산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급제동이 걸린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음, 한 다음주 정도로 예상되는 미국 그 기준금리 인상이 원래 0.5%까지 생각하다가 지금은 올려 봐야 0.25%까지일 거야라는 정도로 살짝 돈 다운은 되었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하고 연동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현재 몇몇 은행들의 파산이 크게 문제 없어. 자, 그것으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간다면 금리 인상은 오히려 더 계속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로 인해서 미국 전체 영업권, 은행들의 영업 환경은 더 나빠진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바로 그래서 무디서는 신용평가 등급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꾼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미국 은행들의 파산, 그리고 위험하다라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위험하다라고 몇몇 지목된 은행들의 특징은요, 부동산 대출이 많은 지역 거점, 중소규모 지역은행들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대출. 자, 부동산 대출이 많았다. 왜 이게 위험할까요? 아시다시피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의 부동산 값이 많이 하락한 거죠. 자 미국의 경우에요. 예를 들면 최근 주가가 폭락한 팩웨스트 뱅코버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의 대출의 3분의 2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3분의 2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침체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지난 1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 가장 악성입니다. 이게 그 같은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7만 5천 가구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방이 서울, 경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85%입니다. 그 가운데 대구, 경북은 30% 이상. 자, 그러면... 지방 건설사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죠. 어, 지방 건설사가 아닌 전국적인 대형 건설사들은 서울, 경기, 이런 수도권에도 많이 분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에서 미분양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전국구 건설,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일부 미분양이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지방의 거점을 가진 건설사들은 훨씬 더 타격이 크겠죠. 그런데 이 같은 지방 건설사들이 돈을 어디에서 땡겨왔습니까? 대부분 대부분 또 은행권에서 땡겨오죠. 특히 작은 중소건설사들은 저축은행 등등에서 많이 땡겨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미국 부동산 대출이 많은 지역 거점 중소규모 지역은행이 위험하다. 이것은 여전히 동일하게 한국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경제는 심리입니다. 불안이 한꺼번에 몰리면 우리가 뱅크런이라고 하죠. 건강한 은행도 위험해집니다. 자 그런데 요즘 온라인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즉 모바일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예금 인출 또 예금 송금 금방금방 합니다.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위기설이 생겼습니다. 예금 인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금 인출을 해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채권 자산을 팔았는데 일부 손실이 나서요. 일부 손실이 난 것이 밝혀지면서 그때 위기설이 생겼죠. 자 위기설이 생기니까 실리콘밸리이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의 사무용 메신저로 가장 많이 쓰는 슬랙 슬랙이라는 메신저 sns입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확 빠르게 확산된 거죠. 빠르게 확산되니까. 은행 가지 않고 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실리콘밸리 은행에 있는 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인출 그죠 송금해버리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자 그렇게 빨리 그냥 뱅크는 요즘 은행에 줄안 씁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다 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위기설이 생길 때부터 파산에 이르기까지 뭐한달두달 달 걸린 것이 아니라 불과 36시간 만 이틀도 되지 않아서 위기설에서 파산까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스마트폰, 온라인 인출 사태였다는 거죠. 자, 이 같은 온라인 인출 사태는 결과적으로 이 경제는 심리, 자, 좀 불안하네 라고 하면 그것이 SNS로 확 퍼지고 바로 온라인 스마트폰으로 돈 옮겨버리고 그러면 그게 은행에줄 서지 않아도 바로 망하는 사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같은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까요? 거세 가지 정도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내가 가입한 은행 또 예금, 적금 가운데 지방, 중소, 은행, 주의보, 그죠? 저축은행 등, 특히 그 가운데 부동산 대출이 많은 은행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당연히 1인당 예금자 보호 한도 꽉꽉 채우고 있죠?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자, 세 번째는요. 가능하면 가끔씩 금융감독원에 들어가면 금융정보시스템이란게 있는데 이 금융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각 은행, 저축은행 등등 현재의 자산규모 또 대출규모 연체율 이런 등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해서 참고하시면 좋겠다. 자, 금융감원의금융정보시스템 활용하는 것은 제가 한몇달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마치 예감이나 한 것처럼 몇달 전에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끝부분에 그때 올려드렸던 동영상 링크를 그대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왕 들어보신 김에 그것까지 링크 클릭해서 클릭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국제신용평가기관 무지서에서 미국 전체 은행권 신용등급을 그동안의 긍정적에서 마침내 부정으로 전환한 것이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금융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내가 가입한 은행이나 예금을 안전할까 이것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자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의 조회 시스템 제가 영상 연결해 놓을 테니까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